이번 영상은 황금마기길진 친구들의 멀진 영상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냥냥 구독구독 오래걸린는데아 어, 그게 더 좋지 않 아니, 일절만에일정만일정만 1절만, 아야라고 해도돼 아레. 일절만 하시오야라고 해야 돼. 야라고 해. 댓글을 보는데도. 꼴절만에 지금 필요해 이거. 알겠습니다. 외우고 있겠습니다. 아 대상은 대상은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완전 귀엽게 완전 암참 깜찍하게다. 아니깐만요아 잠깐만요. 아 암참 깜찍하게 세상의 귀여움을 모두 담아서. 그딴 게 있어 남자한테. 마지막 유원은. 어. 당연하지. 판다상, 판다상, 와, 대상은, 끼키님이야. 나만 알고 있면안요 아, 타면 아, 안 되겠어. <웃음> 다리. 다리. 아, 킹크한테 킹크란테. 그 킹크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그래. 돼. 음, <웃음> 먼저 외국에, 투수야, 소수야 해도 돼. 소수야 투수야. 아니, 진짜 여기서 방송각이나 보낸다고? 시작! 야 라고 해도 네내거라고 내 해도 네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투수야. 투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거 해. 짠. 어? 네, 아주 잘 들었어. 다, 다, 다, 다 <웃음> 도망갔어. <웃음> 우리 판다잖아. 공식쓰레기 판단가? 공식 변태 판다아 변태지. 아 오케이 변태 맞지. 음나나 나 그거 해놓으려고 방송에다가 뭐 명령어 있잖아. 음 어, 거기에 펜더치면은 특징 변태. <웃음> 준비 오케이. 제사 좀 외웠어. 음 오케이. 다 <웃음> 맞죠. 있지. 쓰다 맞어. 뭐와 <웃음> 갑자기 애 필요한 거야. 있지. 쓰다 맞어. 뭐안 돼? 야 아니다. 안 하죠. 그것도? 그럼 뽀뽀해줘 그것도 안돼? 해줘, 해줘. 응. 내가지 하 뭐. 응? <웃음> 아, 내 스스로 무덤을 파다. <웃음> <팠다>. 실제로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내가 무덤을 <웃음> 내가 무덤을 파서. <웃음> <팠어. 웃음> <웃음> 와, 반다상 <웃음> <웃음> 나 자괴감이 살짝 들기 시작하는데. 새숨서 올라와 자기 감이 괜찮아. 근데 그글 이제 땅콩 때면 괜찮아질 거야. 진짜 새끼, 새끼 한 마리 숨다 브로. 카메라 봐야지. 김치 예쁜 표정. 있지. 쓰다듬어 줘. 안 돼. 그럼 안 하죠. 그랑 가또해그 안에 그가 뽀다해줘 갔다. 그가 갔다. 줘 해줘, 해줘! 돌아가셨 <라는ẽ> 갔다. 음, 갔다. 맞아. 어? 가 갔다. 그 안했잖아. 가 갔다. 지마두고 그가 도내그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 난 니꺼 네 새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예.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귀끼 귀요미 귀키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오도하기오도 5도 귀요미 6도하기 6은 귀요미 난 귀요미 야 듣다가 흉겨서 춤췄다 음왜 이렇게 앞도적으로 봤는데 왜 따라라란 <웃음> 따라란 따라란 <웃음> 호모라님 <호물아님> 민싸다 민사다 야오 호라님다 같던 호모라님 저한테 고백해보세요 어? 어머머 어머 뭘 어머, 볼지 아, 어, 오 혼버너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개이랑 세상에 세상에 이게 무슨 개이랑 제가 마음에 오, 들면 받아드리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아, 다 했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아. 하셔야 돼요. 멘트 준비해서 오세요. 즉. 어. 셋판 X 셋판 X 난장판. 어 좋다 좋다 좋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 판이라 쓰고 난장판이라 읽는다 어, 어. 자아 진짜 해야 돼..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설렌다 해리. 아 좋다 너 너의 크크 커다란 어깨에 언제라도 날 지탱시켜 줄수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에 반했어 너는 생각 성격도 좋으니까 나와 싸울 일도 없겠지 네가 너무 좋아 나랑 사귈래? 야 아, 도망가는데! <웃음> 어,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 누구야 이거? 기키네? 비켜 사랑해요. 그린 타겨주실래요? 그린애프님 타겨주세요. 얘 네, 도망가는데! <웃음> <웃음> 마지막 기해 <기회> 드리겠습니다. <웃음> 사타 브로! <웃음> 빨리 해라 새끼! 이 새끼 계속 뜸 들인다. 니가 밥솥이냐? <웃음> 밥솥은 뭐야? 아, 고기 새끼 쩌나 뜸 들이니까. 처음부터 봤는데 너무 남자답고 제... 요 모든 것들이여, 목소리도 그렇고 어제 처음 봤는데요. 그 정도 그렇고 아니 이 사람아, <웃음> 왜 엔진 했는데나몇 <웃음> 번이나 신려고안해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았어요알았어요알았어요안녕어세요안녕좋세요이녕하세요안아하세요안세요 왜죠?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세요케이하님요하나부터열하지 뭐가 좋냐고 요안녕도 너무 좋은 거어떡해요 저랑 사귀어주세요 아, 음... 줄쳐 거리지마인연나 대~~~박 와! 대박